안요 상세페이지 디자인 가이드북 다나쌤 김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실 것은 상세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폰트 영역인데요. 일단 무료 폰트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상세페이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눔글꼴 다운받아서 포토샵에서 설치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나눔 굴골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폰트의 크기라든지, 폰트의 이름이라든지,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네이버에서 나눔 굴골을 검색을 해 주시게 되면, 네이버 나눔 굴골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에서 무료로 지고 있는 이, 어, 나눔 굴골은, 많은 폰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8개의 폰트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다운받아지지 않은 나눔 글꼴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나눔 글꼴 모음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 현재와 같은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폰트들 중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폰트는 여기에 있는 나눔 스퀘어 폰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으신 나눔 글꼴 모음을 설치하기 버튼을 다운을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용과 맥용이 있으신데 맞는 폰트를 다운받으시고 자동 설치 파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포토샵에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설치를 하신 다음에는 빈 파일 하나 열어서 자주 사용하는 폰트들을 미리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설정에 미리 설정해놨던 상세 페이지의 크기를 불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파일이 열리시게 되면 100% 사이즈로 화면을 확대해 주십시오. 컨트롤 더하기가 확대의 단축키겠죠? 자, 글씨를 쓰시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툴박스의 T를 누르겠습니다. 왼쪽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 툴박스에 있는 T 버튼 누르셔서 화면에 클릭 한번 해주시면 커서 가 깜빡이게 되죠. 폰트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나눔 스퀘어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나눔 글꼴체들을 다운받아서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나눔 스퀘어체 폰트를 선택을 한 다음 이곳에다가 제목 글씨라고 글씨를 적어볼텐데요. 이렇게 적는데 글씨가 안나오는 이유는 글씨색이 흰색이라서 그렇죠. 마우스로 선택 범위를 잡은 다음 글씨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적고 나시면 위쪽에 있는 정렬이 있는데요. 정렬선을 왼쪽 정렬로 해서 왼쪽부터 글씨가 적히도록 해주겠습니다. 나눔 스퀘어체인은 폰트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게 네가지가 나오시게 되는데요 조금 더뭐 얇은 글씨로는 울트라 라이트라는 폰트도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설치되어 있는 폰트들은 이렇게 됩니다 글씨를 얇게 적으실 때는 라이트를 굵게 적으실 때는 익스트라 볼드 라는 글씨 굵은 글씨를 사용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글씨 크기는 대부분 60 pt 정도의 폰트를 사용해 주시면 일반적으로 상세페이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제목 글씨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 쓰고 나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승인을 해주시고요. 하단에다가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본문으로 자주 쓰는 글씨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글씨로 자주 사용하실 때에는 폰트는 보통 라이트체 굉장히 얇게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글씨 크기는 대부분 글씨가 좀 많은 경우에는 27 정도를 사용하시게 되고 그리고 뭐 중간 정도의 크기를 사용하시겠다 그러시면 42 정도를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씨는 기본적으로 3의 배수로 해서 늘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3회 배수씩 늘어나게 되면 모바일에서 보았을 때 글씨가 깨지지 않고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글씨에는 안티엘리어싱이라고 하는 포토샵의 기능 중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없음으로 해주시게 되면 글씨가 조금 찌글찌글해 보이는 형태가 되실 수 있으니 안티엘리어싱을 웬만하면 넣어주시는 게 좋으신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강하게 라는 것과 뚜렷하게 또는 선명하게 입니다. 보통은 많이 사용하시는 어,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에서는요 강하게는 strong 이라고 되어 있으실 거고 선명하게 라는 것은 샤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픈으로 사용해 주시면 글씨 끝이 조금 더 보시다시피 굉장히 딱 부러지는 글씨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명한 글씨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스트롱이라는 걸 주게 되면 외곽선은 조금 더 부드럽게 설정이 되지만 조금은 글씨가 굵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라고 되어 있는 스트롱과 선명하게 되어 있는 샤픈을 쓰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가끔 글씨를 조금 이상하게 찌그러져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뚜렷하게 라고 하는 크립스트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선명하게 또는 강하게라는 폰트의 안티엘러싱 기준을 따라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 자주 사용하는 폰트들은 이렇게 두 가지의 폰트와 무료 폰트로 되어 있으신 명조체 중에서 나눔 명조도 있겠지만 조선일보 명조체라는 폰트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명조체 같은 경우에는 명조이기 때문에 이 명조체 같은 경우에는 산스테리프라고 하는 끝이 꺾여 있는 그런 효과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고 여러분들이 안내하고자 하는 글씨가 약간 신문체처럼 많이 그 가독성을 조금 더 유발을 하는 폰트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명조체를 사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 제가 개발하는 차가 한방차가 있는데 그런 한방차도 이런 명조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통 폰트를 다 쓰고 어,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좀더 진지하게 보여져야 되고 진실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명조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웬만하면 쓰실 때에 아주 검정색의 글씨보다는 조금 위쪽에 있으신 회색 글씨가 좋습니다. 좀더 가독성이 좋고 뒤쪽에 있는 사진과 어울림을 좀더 많이 나타내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고요. 폰트를 쓰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때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강조라인으로 쓰실 때에는 글씨를 똑같이 일반적으로 타이핑을 해주시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글씨를 조금 더 키워주시거나 아니시면 색깔을 바꿔주시거나 그것도 아니시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배경에 사각형을 하나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각형을 넣고 나서는 사각형 글씨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폰트에서 너무 다채로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폰트를 다르게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더 강한 표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폰트 또는 두 개의 폰트까지는 상세페이지에서 괜찮지만 굉장히 다양한 폰트들을 이용하시는 건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레이어를 복제를 한번 해 볼게요. 이동 툴을 이용을 해 가지고 Alt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레이어를 복제하실 수가 있게 되시죠 레이어를 복제한 다음 제가 여기에 쓸 폰트들은 조금 부드러운 글씨를 나타내는 나눔 손글씨 펜 이라는 글씨를 적어 봤는데 이런 폰트들은 아무래도 고객들과 약간 대화체 형태로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폰트 이고요그 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폰트들은 뭐 배달의 민족체라든지 요런 것들이나 요거는 배달의 민족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폰트들 중에서 어 지금 제 컴퓨터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한번 찾아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체 라고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은 배달의 민족체 가지고 있는 사이트 여기에 있는 배달의 민족 폰트 다운로드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 가시면 여기에도 폰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는 무료... 어, 그 원래 디자인을 하셨던 대표님이 만든 아무래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무료 폰트들을 좀 많이 배포를 하고 있고요. 폰트를 다운받으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폰트를 여셔서 설치만 해 주시게 되면은 이런 폰트들을 내 컴퓨터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무료 폰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훨씬 더 유용하실 테고 이런 폰트들은 요즘 아이들 말로는 약간 병맛 폰트라고 불리면서 조금 더 귀엽고 재미있는 느낌을 줄때 아이디어 상품 개발하셨을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폰트들이 굉장히 이용될 만한 가치가 또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폰트죠. 이런 폰트들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런 곳에 빈 파일에다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다 적어 봤는 이유는 폰트들을 내가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폰트들을 미리 여기에서 정의를 내려서 만들어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상세 페이지 이런 파일을 불러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제작했는 폰트들을 끌어다가 놓고 바로 글씨를 써주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폰트는 뭐 스와치 패널에 있는 이런 색상 견본에다가 이 스타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토샵 자체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폰트의 느낌들을 똑같이 표현하려면 각각의 설정을 계속해서 다시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폰트 규정을 내가 만들어 놓는 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손쉽게 가져다가 배치해 가지고 작업을 해 주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파일들을 보시게 되면 글씨 쓰기 연습 이런 파일을 여시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폰트들을 여러분들이 좀 끌어다가 바로 이용하셔도 되고 이런 폰트의 규정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여러분들의 가이드 파일을 글씨 가이드 파일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훨씬 더 상세 페이지 만드시는 속도가 늘어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